자 이제 편집이 끝나고 거의 마지막 작업까지 왔습니다. 전체적으로 편집이 잘 됐는지는 한번 플레이를 해보셔야 할 건데, 자 제일 처음으로 편집 위치 표시기를 옮겨놓고요. 스페이스바 한번 딱쳐주시면뭐 이렇게 플레이가 잘될 수도 있고요. 아니면 좀 뻐벅거릴 수도 있으니까 저요 미리 보기 화면 화질을 조금 수정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한번 쭉 봐주시고요. 뭐 전체적으로 이렇게 봤는데 특별한 사항이 없다 이제 작업이 편집이 다 끝난 것 같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자, 최종적으로 저장을 해야 됩니다 자 저장을 하실 때는 그냥 c t r l s 눌러서 세이브 하는게 아니구요 파일 자체를 만들어 야돼요자 여기 파일 메뉴에 가서 내보내기 그리고 미디어라고 있습니다 자얘를 누르면 미디어 인코더 하고 연동되어 있는 인코더 화면이 나옵니다 이런 화면이 보이죠? 자 여기서 뭐 별다른 건 조절할 거 없고요. 화면을 좀 세팅을 잘못해버리면 화면 가장자리에 검은띠가 생긴다든지 비율이 안 맞게 들어가 버릴 수가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되니까 항상 중요한 거는요. 시퀀스, 작업 편집 중인 환경과 똑같이 일치를 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자 얘를 체크를 하시고요. 혹시나 여러분들이 지금 작업했던 것보다 더 작은 화면으로 만들고 싶다. 크게 하면 뭐, 화면이 다 뭉개지잖아요. 그죠? 더 작게 만들고 싶을 때도, 그때는 뭐, 여기서 형식을 바꿀 수는 있어요. 뭐, 예를 들면, 가장 압축률이 요즘 좋다고 알려져 있는 h.265를 쓰거나, 자, 이렇게 선택하면 이렇게 돼. 여기 중요한 거는요, 요 과장 자리를 봤을 때, 가장자리 부분이 딱 맞아 떨어지는 화면 비율이 변화가 없는지 를잘 보셔야 됩니다 어떤 것들은 작업하다가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시면 화면 비율이 안 맞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것도만 조심하시면 되구요 자 h.264가 현재는 가장 보편적인 예, 압축 포맷입니다 얘를 선택을 하시고 그냥 뭐 내보내기를 하셔도 되구요 가장 좋은 방법은 일치에요 일치 편집하는 단계를 일치시킨다. 그럼 아무것도 고르고 자시고 할 것도 없구요. 그리고 출력이름은 하나 정해주는게 좋습니다. 자 적당한 바탕화면이나 적당한 위치에다가 자 이제 다끝났다 거죠.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루루체체, 어, 사구개봉기 뭐 이런식으로 적당한 이름을 하나 주시고 예, 적당한 위치에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. 그리고 비디오 오디오는 뭐 체크가 자동으로 되어 있어요. 시퀀스에서 다 사용을 했기 때문에. 그리고 밑으로 쭉 내리시면 그 외에는 손댈 게 거의 없어요. 전혀 없고요 여기에 최대 렌더링 품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. 이걸 해주시는 게 시간은 걸리지만 화질은 훨씬 더잘 깨끗하게 갈수 있습니다. 이 작업을 왜 해주시느냐 면 여러분들이 최종 아웃풋 때는 이 파일 자체를 실제로 이제 올릴 거예요. 유튜브에다가 근데 유튜브 자체가 인코딩을 또한번더걸 겁니다 그래서 화질을 더안 좋게 만들어 줄 테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아웃풋으로 뽑아내는 최종 결과물은 가장 좋은 품질을 뽑아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최대 렌더링 품질 요걸로 가시는 게 제일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, 내보내기 하면 끝인데요 이 내보내기를 누르는 순간 이제 컴퓨터는 못 쓴다고 보시면 돼요 계속 렌더링 이라는 단계를 거치는데 뭐그 단계 동안에 뭐 인터넷을 하시거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편해 질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자 이제 자야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해야지 라고 마음을 먹었을 때이 내보내기를 누르면 됩니다 자 눌러 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면 뭐 예상 시간 이란 걸 알려 주고요 그리고 뭐 여러가지 쭉쭉 뭔가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가 끝나게 난 다음에 뭐 이렇게 오류가 나는 경우도 있기는 한가 보네요 자 어떤 프리뷰 오류가 났다 뭐등등등등등등 났는데 자 일단은 무시를 하시고 자 다시 한번 내보내기를 해 볼게요 이번에 이거 한번 꺼볼까요 뭐 하다보면 제 컴퓨터 사양이 떨어질 수도 있고요 여러가지 문제가 다양하게 발생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, 이번에는 제가 시퀀스 일치를 안 하고요 혹시나 이 압축에 문제가 있는가 싶어서 이런 h.264 이런 걸로도 한번 해 볼게요 자뭐 그대로 딴 것들은 그대로 두시면 될것 같고 최대 렌더링 요정도 하시고 다시 한번 내보내기 해볼게요 에러가 또뜰 수도 있고 안뜰 수도 있어요 어, 이건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쭉 가는가 봅니다 그러면 이 방식대로 그냥 가면 되겠죠 자 지금 전체 영상의 길이가 1분 39초 가까이 제가 편집을 했는데요 그거를 다 만드는데 2분 정도가 걸린다 라고 나오고 있죠. 근데 이 시간은 점차점차 점차 늘어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한동안 지나다가 이 시간이 쭉 줄어버릴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나온 이 남은 시간이라는 것 자체는 크게 의미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이 편집을 하실 때 영상 클립에다가 이펙트 효과를 많이 주시거나 어, 아니면 어떤 그... 렌더링을 걸때 화면 사이즈를 줄여버리거나 이 화면 사이즈를 조정을 해서 줄여버리거나 하면 굉장히 렌더링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. 뭐 2분 작업했는데 2분짜리 영상인데 렌더링이 20분 심지어는 2분, 2시간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은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영상이 뭐 예를 들어서 앞 편집을 다 했는데 2분인데 이게 1분 내에 렌더링이다 된다. 이런 거는 없습니다. 무조건 예, 2분 이상은 나오겠죠. 원본 자체가 2분은 편집된 게 2분은 나오니까. 자 지금 저는 3분 31초가 또 넘어가고 있어요. 자이 와중에는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보여드리면 컨트롤 할때 딜리트 누르면 이런 거 하나 뜨잖아요. 자 여기서 컴퓨터 끄는 건 아니고요. 자극 관리자 같은 게 나오는데 이 자극 관리자에서 컴퓨터의 지금 어, 상황 자체를 한번 볼수 있거든요. 컴퓨터가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는지 자 응답이 없음이 뜨고 있죠. 자세히 눌러서 자 여기서 옵션이나 뭐 성능 이런 것을 시로 보시면요. 어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게 cpu 를 어마어마하게 거의 다 쓰고 있습니다 물론 100% 까지는 아닌데 굉장히 많은 cpu 를 쓰고 있고요 그리고 메모리도 엄청나게 쓰고 있죠 거의 다 땡겨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7.9기가 제 컴퓨터가 지금 8기가 인데 7.9기가 정도를 프리미어가 할애를 해서 엄청나게 지금 땡겨 쓰고 있고요. CPU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렌더링을 걸어서 하드디스크에 다 저장하는 단계도 있잖아요. 그래서 하드도 지금 열심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렌더링을 걸때 제일 중요한 거는 어, 메모리가 그나마 제일 싸니까 메모리를 꽂을 수 있는 여유 공간이 더 있으면 메모리를 증설하는 게 그나마 속 편하고 그게 아닌 것 같으면 cpu 를 좋은 컴퓨터를 써라 그게 답인 거죠 근데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4분 이렇게 시간은 점차 늘어가고 있지만 그냥 자고 있으면 되니까 뭐 자고 이러면다 끝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면 끝입니다 자 저는 일단은 나중에 보여드릴 때 요거 시간이 쭈르륵 올라가게 편집은 한번 해서 여러분한테 올려 드릴 거니까 이대로 저는 그냥 가만히 예, 녹음도 안 하고요. 이어폰 벗고 지금 딴짓하고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. 뿅.